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따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찍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아무래도 로블록스가 이제 업데이트 일정이 올라오는게 새벽이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거는 정말 오랜만에 입양하세요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일단 입양하세요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Do you w a n n a bildstorm? a n 자, 일단은 요렇게 보시면은 눈사람 모양의 패시 존재하게 되죠. 눈사람이 이러고 있네요. 음. 눈사람 모양의 패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강아지가 왕관 같은 걸, 얼음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네, 이런 동상 역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어이구야. 자, 우리 입양화소에서 신규 펫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만 봐도 드래곤, 하얀색 용, 그리고 토끼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용이 성적으로 지나니까 새로운 또 펫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펫이 대체 무슨 펫이지? 어, 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양 술록 같기도 하네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뿌리 있는 걸 봐서는 술록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 뭔가 술록처럼 생기진 않았죠 되게 양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자고 있나서 한 거라 머리가 조금 떡져있어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이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아까 그 네, 눈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눈사람을 지나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약간 뎁새 같은 새도 한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니까 여기 어 이거 어디서 많 봤는데 이 펫? 어 펫이 아니고 이 동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이름이 뭐였지? 만모스? 아닌데? 어이펫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어 있는 펫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 자막으로 여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펫이 지나니까 성문이 열리면서 성문으로 들어가지는 않네요. 마치 엘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얼음성을 갖고 있어요. 약간 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우리 입양하세요. 겨울 어, 겨울 홀리데이 홀리데이면 크리스마스. 겨울 크리스마스 Coming this Thursday 어, 나왜나왜썰스테이도 나 모르지? 어, 잠깐만 여러분들 저 영어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99단으로 3 곱하기 3은? 하면은 잠깐 기억 안날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서 이번 화요일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머리 정말 신경 쓰이네 네 화요일 날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패들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눈사람 그리고 어, 하얀 새 용, 엄청나게 멋있게 생긴 용. 아마 그 용이 전설로 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용이 전설로 등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어, 얘 이름이 뭐였지? 어, 어 뭔가 이름을 모르니까 영상으로 말을 못 하겠어. 아무튼, 어... 이... 어... 이 동물도 등장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이 이 동물이 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동물이 어떻게 보면은 슬록 같기도 하고 사냥 같기도 하고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동물도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귀엽게 있던 우리 토끼겠죠? 아니면 북극여우인가? 토끼 아니 북극 토끼 아니면 북극 여우 같은데. 아마, 이렇게 팻들도 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처음에 나온 이 팻이 일반, 일반 등급으로 등장을 하고, 지나면서 이 팻이 아마 고급 등급으로 등장을 하고, 쭉 가다가 이 눈사람, 눈사람이 두번 나왔잖아요? 아마 초이기? 초이기? 아니면은 혹시 몰라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눈사람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눈사람이 목도리랑 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냥 고급 등급? 아마 고급 등급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템을 따로 팔거나 아니면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가 볼 때는 또이새 방금 지나간 새요 새도 아마 고급 등급?으로 아마 등장을 할것 같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물소가 아마 어 초이초일기 초이기 등급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에요. 이 업데이트만 봤을 때어 아마 새롭게 등장을 하고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 코리아 우리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겠지만요. 은 그때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무슨 등급인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요 지금 입양하세요에 대략 어, 30만원 정도를 후원을 해놨습니다 아 후원이래 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벅스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 저번에는 대략 그 벅스를 통해서 화석 그 공룡섬에서 한 20개 정도를 깠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또 이거 마찬가지로 7 5 0박스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양하세요 어, 플레이어들은 한국어 자막 아 번역하기가 있네 지난 몇주 동안 저를 입양해주세요. 어? 뭔가 이상한데? <웃음> 뭔가 이상한데? 어. 아무튼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관련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바로 자고 있나자마자 영상을 찍게 된 거라서 여러분들께 머리가 조금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많은 영상 입양하세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올스타터 디펜스 신도 라이프 등등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